알래? 난 어디든 좋아, 좋아, 좋아 언제든 좋아, 좋아, 좋아. Everyday, sun, day. 아, 먹방, 방티 whatever you a 신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사입니다 광고 촬영 때문에 속초를 왔어요 온 김에 먹방 브이로그 겸 찍어보려고 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를 하고 있는 아 아, 왜요? 네? 아니,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오늘 형을 제대로 갈입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갈굼을 당했잖아요. 내일 모레 제가 쇼를 사야 돼요. 생쇼 이런 건 기대하세요. 갈구셔도 돼요 사실 뭐 카메라 켜질 때는 솔직히 서로 뭐 웃으면서 겠지나 오늘 24시간 카메라 돌려야겠네. 카메라 고시면 되죠. 오, 오, 오. 조금 쉬었다가 바다 보러 갈 거예요. 나좀이다가자니까아 아, 가자. 아나 가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t v 오케이. 걷자. 나가자. 너 먼저 형 먼저 일어나. 너 먼저. 형 먼저. 일어났어. 가메라 네. 잠깐 봐봐 왜? 때리게? 아다 아잇, 잘아 뭐야. 아. 자 레츠 아. 고. 바다다, 바다. 바다라고. 힐링 되는 것 같아? 너무 좋은데? 무미 건조했어. 너무 좋았어. 모래사양 <웃음> 진짜 오랜만에 발라봤다. 어. 어, 느낌이 좋아. 형, 들어오기 싫지? 아니, 아니, 좋아. 오, 오, 오. 어? 아, 형, 저기서, 아직도 저러고 있어. 여기까지 오는데, 아, 30분 걸릴 것 같은데. 아, 장아, 장. 찍지 마. 알았어. 잘 나와? 어, 그게 키 작게 나와. 돼. 키 크거든? 키개 작거든? 나 등에 뭐 없어? 아니 골? 벌... 아니... 그너키 몇이야? 키180 조금 안 돼. 지금 내가 네. 보이는 니키는 120 정도 돼. 아 그렇게 <웃음> 찍지 말라고! 맞았어 길게 찍어줄게, 그러 길게 찍어줄게. 멋있게. 오, 이게 한170 배고, 딱 니키로 보여. 원래 180 조금 안 된다고. 이게 현실이 니키지, 내가 아, 아니라고! <웃음> 자, 형이 딱 뮤직비디오 찍어줄게. 그 여자친구가 헤어졌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슬픈 느낌, 알지? 음... 지금 노래 나오고 있어. 슬픈 눈에 나오고 있어 얼굴이 <웃음> 이렇게 찍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있어 막 지금 제스처하고 있어 좋아 우리, 빵빵해 해굴이형리 우리, 해리안 해도 돼 우리, 우리, 우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야, 근데 솔직히 너만큼은 안 나와. 뭔 소리야? 뭔살이좀 있어줘야지. 이게 딱 살아. 결론적으로 나 살쪘다. 아니야, ]구나. 아니야, 아니안 아니야, 아이 진짜 멋있게 찍어줄게 이번니진아로아 진짜 간다 야이니야 아니야. 아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아 짠! 그냥 저녁거리 사러 왔어요. 귀엽타잘 어울린다요. 얘가 좀더 약간 프랑스 느낌 나네. 그게 프랑스 느낌이야? 음, 이게 프랑스요. <웃음> 네. 여러분. 진국기 저한테 피규어는 안 사주고 반바지 사준다네요. 3,000원짜리 골랐습니다. 예, 예, 예, 예. 오징어, 형이다. 방어 어딨니? <웃음> 아, 그러니까. 밑으로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되게 점이 많으시네. <웃음> 이런 느낌이네. 노랑색이 약간. 아, 어, 나 이런 새우 먹어보고 싶어. 복수새우 이런 거. 일단 둘러보자. 어, 이 뭐야? 홍기인가 이게? 잠깐, 이러면. 근데 이쁘다. 거울이. 내려먹는 건가? 네, 내려. 어, 오. 어. 어. 음. 음. 그 이게 다인데 젤, 젤라, 샐러드하고 하고, 나머지는 가져가서 드시면 너무 안괜는데아 그래요? 아 진짜요? <웃음> 이거 괜찮죠? 맛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드세요. 사장님이 러시아 음식점인데 송치용 기념으로 부탁할수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주. 연어랑 빵이에요! 서울에서 안 가는 러시아 시점을 속초에서 하거든요. 저는 이제 다까 사온 것들을 먹아볼 거예요. 띄웅! 안 일어나세요? 일어나실 때가 됐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왔습니다. 대게 손질 해주셨고요. 회두 가지. 오픈 더도어 뽕. 세연은 이제 사망하셨고요. 뽕. 네. 필라프레. 잘 먹겠습니다. 음. 불난단지 끓입시다. 내가 일부러 맥주는 냉동고에 넣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엄청 차가운 거야. 오, 차가워, 차가워, 차가 아, 짠. 아, 이. 어, 맥주 너무 시원해. 어, 너무 좋아. 그치? 와. 너무 당황하지 말고. 처음 먹어보는 지치 괜찮아. 이게 양국이라는 거지? 이게 러시아 현지인 분이 하시던 거잖아. 음... 냥 음... 새우를 먹어야 돼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이따 라면 끓여 먹으려고 슴새라면 사왔어. 음 새우 맛있다 역시 비싼 값을 해. 개를 먹어보자 게를. 대게가 되게 맛있겠다. 아, 원래 이런 거다 받아주나봐. 나는 안 받아주거든. 있어, 늦었어, 늦었어. 되 맛있는 대게를 먹어볼게요. 달아, 안 짜고 달아. 와, 해산물이다. 오. 아니, 그걸 아직도 가고 있어? 응? 으흐 어. 되게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네가 아까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서 내가 한번 끝까지 해준 거야 아형까 주려고? 역시 동생이 착해 착해 고생했으니까 <웃음> 오른쪽 주방에 아니야, 아니야. 약간 음질한 거 아니야. 맞어. 절대 는 액션캠 돌리고 자야겠다. 아, 내일 못 깨어날 거야. 아마. 뭐. 근데 생각보다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배가 안 불러. 대게가 대게 이렇게 살이 없나? 대게가 대게 그런가 봐. 라면을 끓였어요. 순세라면에 게 남은 거하고 꽃새우 머리 넣었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오~~ 대박! 별 차이가 없어 거기 먹으러 가자 그냥 <웃음> 음식점이.. 괜히 음식점이 있는 게 아니야 형 어이구 게탁지 볶음밥도 있어요 살짝 새우 향이 있어 근데 우리 다 먹었어 어우 야 10시야 이제 잘 시간이다 꿈나러 가야겠다 불기수거 가위 가위 고 가위 고